안녕하세요 기즈부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쓸 방향제를 만들어 볼게요. 기존에 쓰시던 어, 지진 향수라든지 안 쓰시는 향수가 있으면 이걸로 쉽게 만들 수 있으세요. 어, 향수랑 그 다음에 에탄올 이두 가지만 있으면 향수 방향제 만들기 완성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음, 향수는 제가 미리 뜯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힘드실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유리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남편분에게 부탁을 하시던지, 아니면 어, 힘있게 천천히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서 다치지 않게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다이소에서 저는 우드스틱을 샀는데요. 평소에 이렇게 꽂아두니까 예쁘기도 하고, 모양도 좋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어, 500원이면 살수 있으니까 구매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향수 만들기 해볼게요. 에탄올과 향수는 음, 3, 7, 7대 3의 비율로 준비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남은 향수가 조금밖에 없어서 이걸로 준비해서 해볼게요. 일단 음,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병에 부어볼게요. 향수를 부으시면 이 정도 조금 나오는데요. 한5 5 정도 나왔어요. 이 정도를 일단 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을 실대 어, 비율로 하니까 10일 정도, 11.5 정도 부어줄게요. 이렇게 10일 정도 부었고요. 여기서 이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현제 아, 완성이거든요. 여기서 우드스틱을 음... 쓰고싶은 만큼 잘라서 쓰시면 되요 다음대로 꾸며주셔도 되고요. 길이에 맞춰서 넣어주면 되는데요. 일단 이거 두개 정도 꽂아보고요.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있어요. 따로 준비한 것도 이제 꽂아줄게요. 그리고 검정색이랑 흰색이랑 쓰니까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집에서 저번에 쓰던 종이꽃도 있어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다이소에서 천 원이면 구매할 수 있으시니까요. 사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세요. 가위로 크기에 맞춰서 잘라서 이렇게 넣으시면 짠! 음, 향기가 은은하게 나서 너무너무 기분도 좋고요. 어, 데코 효과에도 좋고 인테리어 효과에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쓰는 향수, 못 쓰는 향수로 어, 예쁜 방향제 한번 만들어봐야 다음에 또 만나요. 기주부였습니다. 안녕.